아, 불편해. 야 한복 찢어지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울이잖아요. 역전해도 되는 거죠? <웃음> 참... <웃음> 어, 큐가 이제 좀 어, 풀렸어요.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 짧다 지금 거는 디펜스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금예요 공격한 거예요? 공이 공격 계속 어렵게 가고 있어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아, 시도는 좋았네요. 이네요 뒤로 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세상에서 돛대가 제일 어려워 울고싶어요 진짜 와 미치겠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저거리 좀 봤으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너무 더워 이번에 조금 타임아웃 좀 쓸게요 다 쓰셨다니까요 <웃음> 알겠습니다 혜진이 살았나? 죽었나? 죽어라. 아 살았네. 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순간이 가장 괴롭거든요. 네, 울고 싶어요. <웃음> 자, 끝났나요? 잘쳤습니다. <웃음> 기회가 한번 왔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네요. 아, 잘쳤습니다.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심판 봐주셔서 네, 네. 고생하셨어요. 돌아가지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 남두윤 씨에게 승리를 거뒀고 이제 남두윤 씨가 그래도 고점자시니까 이제 우리 검프로님이랑 일대일 대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그럼 몇개몇개 나와야 몇개 될까요? <웃음> 지금 15점 넣으셨죠? 네. 그러면 제가 20개 넣고 한번 해볼까요? 스무 개, 열5섯 개. 왜 그러세요? 가장 <웃음> <사실> 약해지셨어. <웃음> 정신 차리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리고 또 제가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저저 저 그냥 이거 입고 하면 안 될까요? 네두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 남두은 선수 2 7 점이시고 권영민 프로님 4 0 점이시죠. 근데 지금 핸디를 2 0점대10 다 14점. <웃음> 자, 두분더 화이팅! 네. 화이팅! 저, 심판의 뜻을 잘 따라주시길 바랄게요. <웃음> 아까 저 심판 보일 때 엄청 멀어가셨는데. 아... <웃음> 준비. 공승. 어 왜요? <웃음> 끌어쳐야 돼요. <정말. 웃음> 아니 이, 제가 네. 오랜만에 <웃음> <웃음> 하는 거라서 <웃음> 죄송합니다. 어안 맞았습니다. 음. 음. 됐습니다. 애본거같해 가지고. 제가 보다 더 작네요. 네. 음, 네. 잠시만요. 네. 아, 어, 안 맞았습니다. 안 닦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안 맞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보시는 거같요 제가 요즘 눈이 시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아. 정말 <웃음> 1점? 권포니 지금 몇점 치셨죠? 1점 아니 지금까지 총점 <웃음> <웃음> <웃음> 그 사장님은 1대1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하나 쳤으니까 2점이죠? 2, 2, 2, 2, 아, 지금 1대1이라고요? <웃음> <웃음> 아왜 점수판 신경을 못 썼네 2점 못 맞았습니다 했습니다. 일점점 <웃음> 점 4점, 오, 오. 4점. 맞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내 심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데 <웃음> 나 혼자서 어쩔 줄 몰라 <웃음> 맞았습니다. 1 점, 아이고, 점, 1 점, 1 1 1점 <웃음> 2점 1점. 1점 2점 맞았습니다 심판 잘 보시는데 <웃음> 잘 보죠 음, 절대 없이 잘 보죠 <웃음> <웃음> 1점 2점 3점 소감 한 말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죄송합니다 <웃음> 잘 맞았습니다 칭찬도 안 했는데 왜못 치세요? <웃음> 네. 점 1점 못 맞았습니다 오늘 남두윤 씨가 헬릭스 공은 처음이라고 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1점 빼드릴 거예요 <웃음> 1점 나머지 9점 2점. 안 맞았습니다. o r 았어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당연하죠. 너무 연기를 잘하네. 사 <웃음> 4점. <웃음> 나머지 6점. 5점 나머지, 5점, 6점 나머지, 4점 안 맞았습니다. 할다점 <웃음> <웃음> <웃음> 1점 나머지 3점 이았 좋습니다 저도 도대히 약해요 야 진짜요? 포기하지 말고 아저 저한테 만아너 <웃음> <웃음> 아, 아니 웬일이 면1점 <웃음> <웃음> <웃음> 아. 나머지 2점 자, 곰프로 님 화이팅! <웃음> 화이팅! 화이팅! 2점 남으셨어요. <웃음> 어머! 아니 지금 이건 무슨 일이고? <웃음> 아니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능! 와. <웃음> <웃음> 9점 남으셨어요. 9점이요? 네. 8점 아닌가요? 아아 아, 어. 네네네네. <웃음>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1점 마무리 남으시고요 <웃음> 2점 게임 종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워요 네. 악수. 네. 웃으시고 <웃음> 아 도윤씨가 근데 오늘 본방이시긴 하지만 이게 또 공이 다른 공이잖아요 그것도 네. 무시 못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네.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은 우리도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웃음> 안 그래요? 예. 네. 왜 아무도 안 웃으시지? <웃음> 긴장을 일단 좀 하신 것 같고 그냥 네. 발이가 조금 음. 어, 많이 안 나온 게 아닌 가같 음, 네. 처음에는 다 떨리니까 그죠? 네. 그래도 죠그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신 분에게 술품권을 네. 네. 주려고 하는데 음. 첫 번째, 네. 판이시고, 네. 네. 첫 번째 네. 판이시고 감사합니다 번째 판, <웃음> 커피 좋아하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웃음>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네. 네. 저 혹시 파이팅을 술 파이팅을 좋아하세요? 파이팅을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소감이요? 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도윤 씨부터. 어, 일단 한주희님이랑 저희 권영미 부로님이랑 이제 방구를 칠수있서 너무 영광이었고 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웃음>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웃음> 네, 싶어서. 그러니까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즐거우셨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네,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건프로님한 말씀 해주세요. 어, 저도 좀 이렇게 멋있는 공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 배열이 잘... 음. 그런 공들이 안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아 네. 네네 저희가 또 이제 멋있는 공 치는 걸 음. 좋아하거든요 건물을 아. 들어가지고 <웃음> 네. 공들이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음. 그런 공들이 좀안 왔던 게좀 아쉽네요 아, 네. 그래도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죠? 어, 너무 즐겁죠 아. 항상 즐거운데 네. 뭐 경기까지 이겨서 더 좋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용인까지 온 보람이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